육강 어떻게 온전하게 될수 있을까요? 하가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산다는 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떡을 먹지 않아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떡, 밥을 먹는 이유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떡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지도록 떡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를 심어서 잘 가꾸기만 하면 일생동안 먹을 음식들을 땅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라할때이살 것도 생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음식을 먹고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통해 사람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사람답게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답게 사람답게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 아담인데 아담이란 말이 알렙담이 원래 담이 피입니다 피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가 아담이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산다는 건 하나님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밥이 보약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잘 먹으면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든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 사람답게 하나님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 예수님과 같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입으로 읍조리내 마음에 담으면 그리스도를 담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어, 말씀을 잘 먹는다는 것은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다는 건 얼굴 표정, 또뭐 몸의 그 균형, 또 활동을 보면 아, 저분이 음식을 잘 먹었는지 음식을 못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잘 먹으면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르고 힘이 나고 또 무엇을 해도 즐겁죠 아, 굶으면 뭘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정말 배고프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음식은 잘 먹었을 때의 그 결과를 정확히 알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답게 사는 게 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말씀 잘 먹으면 결과적으로 마치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뜻과 아 그리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살아지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라는 말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 우리 영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죠. 우리 눈, 귀, 코, 손, 발은 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이것들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데 마음의 모양을 내가 알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입니다. 아, 그래서 마음과 몸은 항상 하나로 갑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목숨과 몸도 하나로 가고, 뜻과 몸도. 하나로 갑니다 우리 가 말씀 잘 먹었을 때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어, 우리가 흔히 에, 이, 흔히 이제 목숨 또 마음 뜻그면면 굉장히 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하는 음, 마음은 단순히 그냥 광범위하게 마음도 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머리와 심장과 또 장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머리의 역할보다 소중한 게 없죠 정말 이 뇌를 다치면 사람답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뇌가 모든 정상적인 기능을 할때 아무리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어릴지라도 누구든지 사람 답게살 수가 있습니다 음. 머리는 지적인 영역을 관리하고 있고 어, 모든 정보를 처리하죠 어, 이건 순간적으로 모든 걸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감각 감정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화도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에, 우리가 관계에서 단순히 감정과 또는 감각, 정보 중심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오랫동안 어떤 교제와 또 아니면 깊은 혈연이나 인맥 지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마음이 아프다고 할때 공통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이제 그 문제를 아파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내가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보면 아그 문제가 아프다고 마음이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뭔가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문제들은 그 문제가 그냥 마음만 아프게 한게 아니라 뱃속이 편하지 않게 만듭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밥도 안 들어가고 정말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모양들은 이런 육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듬어 알수 있게 하신 거죠 마음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 서로 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감각과 감정을 통해 서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아파하고, 또 깊은 동질감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일처럼 직접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죠. 대상에 따라 이런 마음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어, 행동이죠. 행동. 뭐 동정심 이런 수준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공감도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진짜 영향을 주는 건 행동입니다 그 행동의 기초를 성경은 장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에에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죠. 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많이 내는 경우, 부모님이 그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게 할 때, 이게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가 단순히 그냥 뭐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서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로 인하여 겪을 사고의 어려움마저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정도로 오토바이가 내게 깊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경우는 포기를 하지 못하죠 또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이 어쩔 때는 나에게 큰그 해악을 주는 경험을 하죠 헤비메탈이나 이런 락음악을, 락뮤직을 들을 때근데 그걸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들으면서 그게 내 마음 장부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짐엘리엣이라는 에콰도르의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는 선교지에 갔을 때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원주민들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10년을 기도했죠 10년을 기도하고 기어갔을 때이 길이 죽음의 길이 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갔던 모습이 우리가 영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행동이 반복됩니다 반복되죠 반복된 행동의 특징들은 오랫동안 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반복된 행동은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게 되고 그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그 일들이 단순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가슴까지 또 장부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빌보포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는 배요 그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때 이 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마크 장부죠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나의 의지, 나의 행동의 어떤 근거, 뿌리가 되는 것들은 우리 뱃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처럼 여기는 일들은 만일에 그 일이 분리, 나와 분리가 되면 입맛을 잃어버리고 소화도 안 되고 배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하죠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정말 우리가 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뭘 내가 신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 방법을 게시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부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이 경관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렸고 또 그것은 굉장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이론이 되었고 또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높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근거가 남들이 아무리 빈약하다고 이야기도 해내 나름대로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나는 안돼 나는 못해 힘들어 어려워 싫어 그건 의미가 없어 그건 틀렸어 그런 말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입술로 반복되면서 견관진이 되어버렸죠 견관진. 근데 우리가 견관진이 우리 안에 세워진 이론이나 생각들의 공통점은 다. 모형이나 그림자인 세상을 기초로 세워진 이론과 그리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반대편이라는 거죠 이것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도구 갈라데아에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론들을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 갖고 있는 이론과 생각은 전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야 될 이론과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우리가 알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라는 기도의 특권을 주었어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뭔가를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통해 어떤 말을 읊조릴 수밖에 없는가? 항상 나의 이름을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가 이 삶의 중심이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고, 또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나의 이름을 항상 읍졸이고 나의 뜻을 읍졸이고 나의 능력을 읍졸이고 나의 만족을 읍졸입니다. 반대로 이게 다 무너지면 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읍졸이고 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리고 나의 자립에 대해서 항상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있고 나의 결악에 대해서 항상 만족이 없는 읍조림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견고한 진들이 어릴 때부터 또 세상의 뉴스와 모든 정보를 통해 서로가 반복해서 읍조려주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이시면서 그 속에서는 절대로 참된 명상, 참된 권리, 참된 능력, 참된 만족의 없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고 아버지의 그 언약은 영원부터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확고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제는 나의 모든 권리와 모든 보호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뛰뛰고 돌아다녔, 아,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띠를띠어 따라다니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읍조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내가 굴복당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죠 그러면서 경관진이 조금씩 무너져 갈 때, 그때부터 이제 이 만족, 그 능력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능력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능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고, 뭘안 하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라는 고민이 없어지고. 어, 악에서 구함을 받아서 이 악은 윤리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생각과 그 마음, 그 선택이죠 선악으로 보고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던 마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만족한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경고 진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데 멈추지 않고 썩을 양식 대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양식이 뭐냐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이때 이 말씀이 허레마인데 허레마라고도 하고, 허레마는 레마가 우리 안에 흘러 우리 마음 속에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가 내 안에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 레마라는 건 똑같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레마라고 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자녀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때로는 열 명, 스무 명도 낳고 또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대가족을 이루게 되죠. 저도 이제 제 아내와 결혼 한지3 0년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열한 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뭐 30년 지나면 또더 많아지겠죠 또한 30년 지나면 훨씬 많아지겠죠 자녀가 한명 탄생되는 과정을 보면 은그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에 착상을 하면서 한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런데 그한 정자가 난자에 착상하는 과정까지 나머지 수많은 정자들도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냥 착상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그 정자 하나가 난자에 들어간 순간 똑같은 정자의 생명을 똑같이 가졌는데 그게 나머지는 다 소멸되고 그 하나는 영생하게 됩니다 그 정자의 생명이 아이의 육신을 만들어내는 데 끝나지 않고 거기서 또 다른 난자와 정자를 만들어내면서 수천 년을 이어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건 하나의 계시입니다 개시. 똑같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한순간에 레마로 들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치 엄마 뱃속에 새 생명이 나타나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면 점점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똑같은 성경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말씀이죠 성령님이 조명을 해 주시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빛이 쫙 비치면 굉장히 모든 색들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아름답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나 꽃이 가득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 66권은 의문의 묵은 말씀이겠지만 그냥 율법 조항에 불과하겠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사는데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 정도겠지만 성령이 조명하시면 이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데 그 레마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조명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가 발견되어지고 형들은 그걸 발견못해서 총리가 된 동생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요셉은 조금도 형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도록 도와줬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 다시 또 바세바와 간음하고 어, 낳은 자녀가 죽었을 때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어,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가해를 그 맡기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레마의 말씀이 마음에 틀려진 거죠. 성량의 조명으로. 아, 우리는 얼마나 양식을 먹어야 될까? 아, 딱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라 겁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육신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될걸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육신의 양식을 주셨죠 우리가 하루 세번 세부, 매일 밥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한 것처럼 매일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에만나는 어, 똑같은 원리로 먹습니다. 하늘에서 다온 것인 것을 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양식은 이건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먹으면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결국 힘을 잃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이만날를 벗기 위해서는 바, 반드시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자기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제 6일째는 두 배를 거두고 제 7일에는 나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순종,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뜻 과식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편식에도 안 되고 어떤 정해진 뜻대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순종, 자기 절제를 가르친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순종하고 어, 절제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먹는 게 중요하죠 어, 둘다 매일 새로운 똑같은 음식이지만 전혀 새로운 그리고 꿀같이 달고 반드시 나누어 먹도록 하신건 진짜 양식은 내 입으로 말해지지 않는 한내 입에 들어가지 않는 한 양식이 내게 양식이 될수 없는 것처럼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한그 영의 양식이 내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과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하신 거죠 어, 그런데 음식은 입에 맛있게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위와 장을 통해 잘 소화가 돼야 비로소 내게 영양분이 된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어, 소와 같이 소가 위가 네 개여서 대샘지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루 내 반복에서 읊졸여야 소화가 잘 돼서 장배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 육신의 양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길에 이를 수 있는가 일단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감동의 은상 그리고 그 감동을 기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 만일에 우리가 어, 신앙의 여정 속에 아직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 기록하지 않으면 좋은 재료를 두고도 하나도 요리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요리 과정이죠 그리고 그 요리한 요리를 잘하는 것으로 멈춰서는안 되고 그걸 읍조려서 그걸 내 것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읍조리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게 진짜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함께 나눠야 됩니다. 다시 또그 은혜를 내가 읍조려서 깨닫게 된 은혜를 다시 누군가 나눌 때그 양식이 되새김질이 되어서 정말. 내 장부까지 내려가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혈을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기회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라는 말은 익숙한 음, 어떤 분야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학자의 혈을 줘라라는 말은 말씀이 계속 익숙하게 내 입에 고백되어질 혀를 주라 그건 하가다를 통해 반복해서 읊조려 봐야 말씀이 익숙하게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끝없이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건과 상황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들을 기회가 아직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들을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겠죠 그러나 귀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삶의 모든 하루 일과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들려지면서 삶이 매일매일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요 나를 더 하나님답게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처럼 살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학자의 혀와 또 귀를 깨우쳐 학자같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